아래쪽으로 조금씩 내려갈게요 응 일단 데리러는 갈게요 응. 가는데 길이 많지가 않아요 경고등 들어왔거든요 응. 어디쯤 계시는거지? 아. 어... 일단 올라가면 되겠구나 지체 회수는 못했겠죠? 에? 지체 회수는 못했겠죠? 못했죠. 어차피 거 가면 다 복구됨. 제가 죽인 것 중에 따찌님이 있을 었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빙글빙글 돌리면서 터쳐버렸다? 빙글빙글 돌리면서 계속 다 죽여갖고. 아, 뭐야? 여기가 공부되네? 아이씨... 일단 군부대는 찾았거든요 네. 이제 데리러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야 씨. 들이안 죽어. 물렸으면 아. 일단 그냥 먹어요. 백신 아끼지 말고. 네? 왜요? 네? 아끼지 말고 먹어야죠. 어떡해요. 딴거보다 스키 숙련도가 아까워요. 오 어, 여기 거점 잡으면 되겠다. 바로 옆에 그 판자 박혀 있는 집인데. 이 커플 모자 끼고 있네. 커플 모자. 커플 모자. 아우, 씨, 안 죽어. 너희들 몰려온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이 새끼 뛴다.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아휴, 이 새끼. 아. 어. 나 왔습니다. 아, 아. 왜 이렇게 많아. 아. 괜찮네. 아. <웃음> 죽은 데가 여기 같은데? 맞네 응내시 어디 갔노? 그 위쪽에 가면은 저 있어요? 아가오리 털었던 원룸.. 원룸 쪽 아이 뛰는 놈왜 이렇게 많아? 아, 저쪽 옆쪽 담벼락인데 계속 넘어오네. 애들이 아, 갑시다. 잠깐만, 어여 어여 타십시오. 위험합니다. 어서 도망쳐요. 본부대로 도망갈 겁니다. 됐어요 탔어요. 오, 이 새끼 또 뛴다. 어이, 우마새끼들 아, 어, 좀 살겠다. 아, 아, 이 와.. 저자 뛰는 것봐 아로토라니까요 거의 자, 분대 저거. 뭐야? <웃음> 분대 분대 깜짝이야 아 어, 심장 내려앉는줄 알았네 물린 줄 알았잖아요 아 세금 감염됐어 아파트 단지라서 여기 위험하고. 테이프. 어알코섬이 어? 있네? 백점이다. 백점이시 100점이 기억하시고. 차가 걸레가 됐어. 잠깐만 군대가 제거하고 뛴다, 소, 뛴다, 뛴다, 뛴다. 소독 한번 할 하. 아나. 반창고랑 붕대랑 차이점 차이점이 뭐예요? 아, 어... 반창고랑 붕대랑 그러니까 반창고는 일회용품인 건 아시잖아요. 예. 응. 근데 붕대는 이제 찢어진 천보다 회복이 빨라요. 음. 저 지금 보이죠? 위에, 판자집. 몰라요. 음. 저 땡겨놔서 모르겠습니다. 아, 이... 공부대 먹고 저기 올 겁니다. 이? 아 주변에 미쳤는데? 여기 너무 많은데? 아, 괜찮아 이거 어차피 기름 없어서 버릴까 하고, 하고 그냥 갈아버릴 거니까. 아, 이 여기 군부대요? 네 여기 안에도 많은 거 아니야? 많아요 존나 많아요 자 잠깐만 뒤에 따라오는 애부터 죽여야겠다죽여놓 여기서 잠깐만 벗 제발 수리대라아 아, 술이 안 됐어, 씨. 그거 뭐냐, 그거 있으면 그거 좀주십시오 뭐야? 라이터. 라이터. 뭐또 어, 온다. 저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웃음> 하나밖에 없다고요? 응. 아. 한번 쓰면 사라지겠는데? 안 써요? 뭐 나오겠지 또 군대에서 국룰은 그거 아닙니까 흡연이 국룰인데 난 여기를 임시 그걸로 하고 일단 물하고 이런 걸 빨리 채워요 어? 먹을 거랑 먹을 거 많아요 여기 여기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안에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여기 보면은 막 갑옷 나와요 응. 군복 같은 거그 방울이 높은 걸로 그냥 다 입어요 그냥 보고 아위 틀어놓고. 안에 가면 더 많아요. 어차피 일단 여기 임시로 가져온 거좀 버려놓고 제태는 로 음, 뭐야? 네 이름 이상한 거 있어요. 네이인가? 그냥 치지 정리한는데도 하.. 아, 차 걸린다 이거 톡 터지기 쉽다 내가 봤을 때 오, 카타나 있다 카타나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거 아까 털어가지고 그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망치랑 드라이바만 있으면 되니까 뭐 총도 챙길까요? 아니 챙기지 마요 총 쏘면 이거 진짜 개떼같이 몰려나와요 여기 사부작 사부작 가봅시다 자 여기서 먼저 파밍 해야되는데가 이게 다 판자가 박혀있어요 응. 떼야돼요 벌써 소리나죠? 안에 <웃음> 존나 많음 진짜 버려. 열고. 들어와요. 뭐가 깨기여 소리가 나는데? 문 닫았죠? 기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나오는 신발이 진짜 좋아요. 페널티 없고 방어력 100짜리 있을 거예요. 아마. 음... 거의 문밖에 뭐가 지나갔는데? 됐다. 열쇠는 나오는 대로 다 챙기시고. <웃음> 오케이. 오케이. 열렸다. 이게 뭐지? 이쪽부터. 열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열리는 문건일다 여기. 어, 불 켜져 있고. 어, 나온다. 총. 파츠가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총보다. M16하고 막 경기관총이 있고 다 있네 소총 종류 하나 챙기시죠? 그래도 음. 소음기도 있네 소음기 종류별로 챙겨요 잠문좀 음, 닫고 네 M16하고 뭐... 멜빵도 있네 드라이버 있죠? 드라이버...가 있던가? 없 <웃음> 없어 이제 없으면 제가 붙여드릴게요. 일단 파츠 해갖고 챙겨봐요. 가빈 탄상자 뭐야 탑박스가 바닥에 버리는 게 아닌가 이건? 웬 탑박스요? 아, 박스 탄 창? 네, 그거는 박스 탄 창은 그거고 그 그거 기관총용 총알 빼야지 이거 있으면은 그 장전 레벨 빨리 올릴 수있어요180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일단 쓰면 되고 총이 막 화끈한 총이 안 나오네 여기는 안 가도 될것 같고 하고 여기 보조가방도 많이 나옵니다 음저 책가방 메고 있는데 가방도 많이 나온다고요 보조가방이라고 그막 탄... 그막 허벅지에 달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 총알집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고 무게하고 효율 좋은 거찾으 이고... 소염기... 아, 소음기... 대장전 프레스? 이건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이게 되는 건가, 저거? 이런 p g 안 되는 것 같은데? 청기 손들도 챙기고 분비 움직인다 말고도 많거든요. 제 옆으로 가면. 이게 말죠. 나빚좀 있다가 저 가면 더또 욕망의 항아리 됩니다. 왜요? 네, 옆에 또 있어요 창고. 나한테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사격장이고 보람보란해 응. 불안 아까 여기가 식당이던가요? 강당인가 그냥? 강당이구나 여기안 가도 되고 여기다 식당 방 옆에 있습니다 어디 보자. 야야. 이거 등뒤에 총 메고, 양손으로 끼고. 배낭. 큰 배낭.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큰 배낭 끼고 있다가 그 다른 배낭도 있어요. 더 좋은 배낭도 있어요. 그거보다. 어. 오... 싹다 챙겨요 어? 뭐야? 만면 보호대 아씨막 별거 다 있어요 여기 아니 아마 이좀비를본것 같은데 내가. 조심 진짜 박살니다 아저씨 자. 여기서. 아 주사병 주사병 아저씨. 주사병 아저씨. 인식표 이런 걸 들고 있네. 여기도 좀비 리젠데요? 네 됩니다. 네. 여긴 좀비 안 되는 데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접착자 장비고. 어디 라이터가 없나? 성냥 또 담배는 또 성냥으로 피워야 또, 또 맛이지 뭐야? 아, 좀비 접비 소리가 존나게 들리는데. 소총으로 갈겨도 됩니까? 총으로 갈겨도 되냐고요? 어. 그 이제 1만 대군을 상대할 수 있으면 하시, 저는 버리고 갈 테니까. <웃음> 다 죽일 거예요. 아, 어, 다 죽여야죠. 왜 그러나? 뭘 입고 있는 거야, 내가? 총검. 이런 것도 달아도 좋나? 총검은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 인간하면 은그 뭐냐, 청구 쪽에는 그거 다는 게 낫더라고요, 소음기. 음. 딴거뜰 필요가 없어요. 일단 총 쐈다 그러면 어그로 끌리는데 소음기 끼면 덜 끌리니까. 음. 호환 났는 소리들 그래. 오 씨발 갑자기야. 아 어, 나, 어나 심장. 또뭐 누가 볼 두들기는데? 네 여기 저 좋은 가방 있네요 더블백. 이 시체. 49에 80이면 저게 더 나은거 아닙니까 누가 또 문을 두드리노? 암기야 38. 용량은 저게 더 큰데 무게 감소율은 이게 더높네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어, 소음기 나왔다. 소음기들이. 어... 있어요, 소음기? 없어요. 소음기 끼면 될것 같고. 소음기가 존나게안 나오네, 근데. 조주를 받았나. 멜빵 꼈죠? 음, 음, 아니요. 총기 멜빵도 끼세요. 총두개달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오씨 멜빵 끼면은 그 가슴 보호도 돼요 걱정하지 마요. 어... 4 9에 80. 여기는 뭐 샤워장이야? 샤워장에는 뭐 먹을 거 없을 겁니다. 평화로운 부분이 나와. 사람 불안하네. 이총 챙겨진 것 같고 창고 밀러 갑시다. 창고가 안한게 어디였지? 여기였나? 빠래게 이제 제거가 안 되네. 아사티로 갔어야 되나? 어디 가셨어요 이분? 네? 저 아까 거기 있죠? 내려갔나요?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계시네. 어. 일단 소음기하고좀 받아가요. 이거 무거워요. 이거랑 이거. 많다 많아. 근데 옷밖에 없다. 어찌된. 지금 못뭐 따라주자 이거. 어떤 거야? 소원. 아 지금 바로 따라 드릴게. 아 그래? 기다려보세요. 어디 있어? 다 이거라 이거랑 이거 해서. 이렇게 이계게 해서 그 다음에 노트를. 어 됐다 찾아갔어 어허 고맙습니다 이제, 이제 막 싸지께도 돼요? 돼요? 네 싸지 끼세요 <웃음> 막 깔겨도 됩니다 그저 주변인들 에 밖에 안돼요 뭐. 어그로 끌려도 등 뒤에다가 도끼 착용하고 해드릴 필요 없는데 생각보다. 2 아, 갈겨봐요 어떻게 되나? 그거 소음기 떼고 갈기면 돼요. 권총 그 m 2mm. 2mm. 2mm. 2mm. 2mm. 2mm. 2mm. 2mm. 2mm. 2 m 봐2 어떻게 되나? 저는 그럼 먼저 떠날 테니까 저 가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응, 음, 음, 창고도 있네 창고가 먹을 거 진짜 많아 <웃음> 용접봉 뭐 이런 것도 있고 용접봉이 찐이긴 하지, 필요하긴 하지